A는 금속 원소니까 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서 네. 이렇게 되고 음. A, B, C는 같은 주기인데. 네. 근데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음.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생명소 구독자 여러분.